그럼 오늘 아이씨 청소년재단 20주년 기념행사 어떤 분들 또 귀한 발걸음해 주셨는지 내비 분들부터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지원 활동을 통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전시설 전국 최우수시설 선정 안양시 출연 기관 경영평가 5년 연속 4등급 선정들로 인정받았습니다. 니다 25년을. 25년을 시작니다 우리 재단이 오늘 모르 시작으로 해서 다시 한번2 0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재단이 되기까지 성장, 발전하기까지, 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너무부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미래라 아닌가,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안양시는 청소년들이 보다 더 쾌적하고 그리고 건전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마음 놓고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걸 하나만 제가 들은 말은 더마스, 여러분주이 20년의 어, 재단이 여러분의 힘과 여러 뜻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로 만약에 최고의 조심스 일을 기억하면서 20분 생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전달감사 시간이 마련이 되립습니다감사드니다사니다감사드립드립니다감사드니다감사드니다감사드니다사니다사니다 10대를 넘어서 약을 먹지 않고도 자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아이가 20대다. 그러니까 20년을 준비를 한그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20년을 진짜 가열하게 달려서 안양실을 멋지게 만들야그 20년을 전망하는 자리가로어 약입니다. 뭐 어렸을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니까 너 커서 뭐 될래?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저희 어렸을때는 어, 저도 어, 어, 커서 어떤 식으로 제가 어떤 사람이 될거인지에 대해서 전혀 감도 없었어요 평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 평양한 조언? 네 근데 분명히 효도있을거예요 그때 할수 있는 게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못하는 게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20년 동안 청진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안양시 청소년 학생으로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일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학생의 신분으로 발표 하게 됐는데 나중에 커서 저도 좀 대단한 그런 사람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할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꿈과 희망을 키워 성공하고 싶, 성공한 사람이 돼서 이 자리에 다시 서고 싶습니다. 여기서 동아리 활동을 하, 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소, 아, 장소가 부하게 했는데 만화청소년 수련관에서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청소년이 예, 살아야 우리 안양시가 살고 또 청소년이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삽니다 앞으로 국가 1년 대결을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의 활동과 청소년들의 능력을 늘 키울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공간 그걸 우리 청소년 재단에서 하겠습니다